이겨맨 로블록스! <웃음> 안녕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온 타워! 진짜 오랜만에 <웃음> 타워하는 것 같아. 진짜 완전, 완전 오랜만이다. 완전, 완전, 완전. 그리고 오늘 특별한 게스트가 있는데, 바로 저분이야. 어? 누구신데? 어, 니 뒤로 이동하시다 바로 호박맨이죠. 용등한. <웃음> 아니 드는 친구 우리 우리 호빵맨 근데 호빵맨은 얼굴을 뜯을 수 있잖아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 아저씨 얼굴로 얼굴 호빵을 뜯으면? 그, 그러게 좀 귀여우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오늘 타워는 리아와랑 미오랑할 건데요 오늘 타워는 늦게 올라가면 죽는 맵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어? 아래에서 용암이 올라와요 빨리 안 올라가면 은 용암에 빠져버린다고 알겠어? 싫어 음. 자 싫어.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따봉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따봉. 좋아요 자 그러면 은 시작해볼게요 리아야 출봉 <웃음> 자 시작했고요 오. 자 아래에 용암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오, 동시에 아래에 용암이 올라오니까 빨리 올라가지 않으면 <웃음> 저렇게 불타서 죽는 거죠 우와, 야, 이거 진짜 용암 올라온다 무서워! 어, 긴장되는데? 약간? 나녹가니아야 너가... 우리 가위가위 보이들 진 사람이 5초 있다가 오게 할래? 어... 어때? 아, 아니? 왜? 쫄려? 어! 난 자신 있는데? 하자 하자! 너만 해! <웃음> 너 정말 살고 싶구나? 어, 미호가 아래에서 응. 올라오고 있어! 미호야! 용암물은 어때? 너무 뜨거워. 너무 절대 뜨거워? 찹지마 얘들아. 야 역시. 근데 미호 넣고 끓이면 맛 없는데? 짜짜. 어? 맞아 미호 별루야. 너네 바보구나? 용암은 요리할 수 있는 물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뭔리야 내가 저번에 라면 끓여 먹었는데 맛있었거든. 어, 맞아 <웃음> 내가나 내가 <웃음> 용... 어떻게 라면 드는 뭔 소리야? 용암안에다가 내가 면발 넣고 스프 넣고 끓여 먹었는데. 어? 아! 어? 리아야! 너 설마 용암 속에 빠진 거 아니지? 아, 흐물흐물 돼버렸어 네, 라면 돼버렸어 라면 됐네 아 미호랑 같이 가야겠다 내려가야지 뭐 그냥 미호야 안녕? 오 안녕? 여기 왜 점프하지 말래? 난 너무 쉬워서 그냥 어버렸지뭐야 응? 자 미호야 가자 응. 미호야, 우리 가위가위도 진 사람이 17 시체... <웃음> 아니 무슨 다 떨어져. 같이 갈 수가 없어. 내가 네, 그. 1등 오, 되게 잘 만들었는데 이번 매? 되게 신선한데요. 와, 여기 앉는 블록이 있어서 쉽게 갈수 못해요. 점프를 해서 가야 되고, 오, 이거 뭐야 이건? 점프해서? 와, 아래 용암이. 용암이 내, 음, 여기까지 올라온다! 응. 점프! 와, 되게 잘 만들었다. 하지만, 힘들어. 타워 고수라면. 뭐야. 여기다 <웃음> 큰일 났다? 이거 좀 어렵다? 어? 열쇠를 찾아오라는 열쇠가 어딘지 모르겠네? 여맨이가 어디 있는 거지? 나 엄청 위에 있어. 아 어, 열쇠다, 열쇠 획득! 오케이, 열쇠. 오, 리아이. 되게 잘 만들었다! 와, 되게 신선한데요? 오? 리아야, 너 용암 속에서 헤엄치고 있다. 내 눈엔. 오? 미오도 오고 있, 있긴 해? 어, 리아, 안녕. 나 있어. 안녕. 리아, 거기서 열쇠 찾아야 돼. 열쇠가 어딨지잘 찾아봐. 와, 용암이 바로 내 다리 끝에 있어. 어 이거 설마 맞추는 거? 아니네? 야나 큰일났다! 와 바로 아래에 있다! 헐? 너무 방방방심했다와 이거 진짜 방심했는데? 와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와! 빨까꺼까와나 진짜 방심했는데? 어떻게 해 지금? 으아아는아 와 다시 처음부터야? 죽으면? A few moments later. 자 아까 여기 떨어졌는데 다시 왔다. 아 여기로 들어갈 수 있구나. 오. 어. 큐? 여기 길 아닌데? 아니야. 어디야 길이야? 그러면 저기 아래가 길이야. 아래 보이면 길이 있잖아. 아. 흡. 흡. 흡. 뭐지 여긴오 뭐야? 스피드 갑자기 스피드로 안 어. 됐어. 뭐야? 어? 우와! 우 흠. 우오 헛! 자, 좋구. 뭐야! 어, 떨어졌다. 어때? 어, 낚였어. 길이 생기는구나. 오, 토리에 맞춰서 생겨. 띵띵 하면서. 오, 저 바로 밑에. 어떻게 가? 빨리 구! 어떻게 올라가? 잠깐, 잠깐, 잠깐, 잠깐. 밟아, 밟아! 뭐야! 뭐야! 아! <웃음> 아. 얘들아. 안녕. 이거 조금 어렵다. A few minutes later. 띵. 띵. 띵. 띵. 오케이, 여기 밟고. 아이 밀어 밀어 밀어! 이 흰색을 밀어! 내가 하고 있는데 너가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마아 역시 니아너 똑똑하다 역시 니아야 믿고 있었다고? 괜찮아 뭐그 정도야 나한테 당연한 거니까 니아야너 생각보다 똑똑똑똑... 뭐야 이거 위에, 위에 길을 보고, 보고 따... 잘 따라가기? 아, 아 오케이 안 보여 아니 니의 길을 보고 와야죠. 급하게 갔어 그곳이, 그곳이 남자니까 오케이 쉽다 천천히 하면 되는 거구만 자 용암이 아직 아래에 있어 나깨 얘들아 내가 깰게 너무 걱정하지마 진짜? 진짜 음. 깰수 있어? 음, 음, 음, 음, 음, 아니 못 깰. 게 얘 예, 방금 하는거 봤어? 나 진짜 화날라 그래 나못깰것 같아 시간이 없어 아래 용암이 있어 빨리 가넌할수 있어 못할것 같아 침착해 침착하고 빠르게 아래 용암 바로 아래 용암 괜찮아 긴장하지 말고 쩌쩌니 알았어 넌할수 있어 거기서 조심 어떻게 여기를 가야 되지아아 아. 맞아 너 잘하고 있어 뭐야 이거 조심해 밟으면 죽는 블럭인가? 그런가봐 오. 생겼어 와 되게 신선하네 타오는 좋습니다 다 왔어요 다 왔다 후 용암이 쫓아온다니 이거 긴장되는걸 어어어 깬다 깬다 흰색깔 밟으면 안될 것 같고 이건 뭐지? 불안한데? 오! 어 뭐야! 어 뭐야! 조심해! 와.. 그대로 떨어지는줄 알았어 되게 신선한걸? 조 심해! 슉, 슉, 슉, 슉, 슉. 어디야 어디야 길 어디야 여기다 아, 많이 떨어졌다, 이제 용암이랑. 와, 다행이다. 후, 한숨 돌렸구만. 이제, 이쪽으로 가서. 뭐야? 저도 똑같은 길이었나 봐. 음, 그런 것 같아. 조심해! 리아야, 그 용암 속으로 놔해 돼? 따끈해. 아! 아! 너도 따끈해? 아니, 아직 안 떨어졌어. 침착하게 뛰어야 돼 당황하지 면허! 말고 침착하게 침착하게 오 <웃음> 정말 오! 통상했구나 이념오 <웃음> 뭐야 오! 기... 오! 기분이 좋지 않아 어! 오내 마음대로 <웃음> 점프할 수가 없어 <웃음> 오케이 당황하지 말고. 헐. <웃음> 좋아요. 음. 뭐죠? 뭐. 뭐야? 어? 키가 있던데? 키가? 키 아니잖아. 올라가라는 표시 아니야? 어? 맞네? 근데, 가면 갈수 있겠지, 그냥? <웃음> 뭐야? 가봐! 으아! <웃음> <웃음> <웃음> 아니, 길이 <기분이 웃음> 어디야! 아 이거 어렵네 구독 여러분들 어쨌든 거의 중간까지 올라갔는데 아 용암 때문에 좀 긴장돼서 그런가 좀 길도 모르겠고 어쨌든 여러분들 용암이 쫓아오는 타워 그 점퍼 잘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봐도 될것 같아요 저희 점프 잘하는데 그래도 실패하네? 음 어쨌든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보세요 게임 링크 써 놓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흥하지 말고 침착하게. 뿅. 구독. 뿅. 좋아요. 빅. 안녕.